이번 시간은 아반떼 AD 미션일 교환입니다. 미션일 주입을 위한 에어클리너 하우징을 먼저 탈거해줍니다. 열간시 적절한 온도에서 드레인을 진행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최대한 많은 양을 배출해주고요. 드레인 볼트 상단 마그넷에 포집된 색깔의 형상이나 양은 변속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됩니다.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마모된 고운 쇳가루만 적절히 포집되어 있어 양호해 보입니다. 드레인 플러그는 깨끗하게 세척 후 신품 드레인 플러그 와셔로 교체해줍니다.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오늘 교환된 오일은 캐스트롤 r 랜스맥스 ATF 덱스 n 6입니다 해당 차량은 파워텍 6단 변속기 차량으로 SP4 규격을 사용합니다. SP4 규격을 만족하면서 변속기 보호와 부드러움이 특징인 오일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집이 끝났으면 탈거했던 에어클리너 하우징을 장착해주고요. 시동을 걸고 신류가잘 졸도록 한차례 변속을 진행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위해 펜을 이용해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한 30분 정도 식힌 것 같네요. 다시 시동을 걸고 변속을 진행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드레인하면서 레벨링 플러그 실링도 신품으로 교체해주고요.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해줍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구간인 50에서 60도에 딱 중간인 55도에서 정확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기존 오일도 배출 당시 빛을 투과해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 차이가 컸네요. 중간에 는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아반떼에 있는 오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유와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운전을 통해 변속 상태 및 진단기를 이용한 데이터를 확인 후 차량을 다시 리프팅합니다. 작업 부위 모두 깨끗하네요. 마지막으로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하면 아반떼이 d 미션을 교환이 종료됩니다. PRND 변속 시 쿵쿵거림과 변속 충격 현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훨씬 가뿐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